자 이번에는 한 주씩 스트로크 하는 방법 또는 피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가는 선이 1번 선이죠.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시 6번 선 5번 선 4번 선 3번 선 2번 선 1번 선 자, 가는 선 1,2,3번 선 정도 연주하실 때는 오른손에 요 부분 새끼손가락 손바닥 안쪽 부분을 6번 줄, 5번 줄 쪽에 살짝 기대신 다음에 손목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두꺼운 줄을 칠 때는 손바, 손에 손 있는 살이 닿을 수가 있으니까 손을 살짝 떼시고 되요 살짝 불안함이 느껴지면 새끼손가락이나 약손가락을 아픈에 살짝 기댄 다음에 치셔도 됩니다 자 1번 선부터 왕복으로 4번씩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시 6번 줄부터 차례대로 1번 줄까지 자 피킹을 하실 때 주의사항은 주를 이렇게 판내듯이 연주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새끼,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이 위쪽으로 들리지 않도록 자 이번 선부터는 줄을 튕긴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선에 살짝 기대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2번 선을 다운피킹 한 다음에는 1번 선에 살짝 머무르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업피킹을 할 때는 윗줄에 닿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 닿지 않는 상태로 하게 되면 주의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줄을 파는 식으로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들리지 않게 새끼손가락이 들리면 줄을 이렇게 파내게 되겠죠. 그럼 좋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. 정확한 연주를 하기도 힘들고요. 다운피킹 할 때는 바로 아래줄에 살짝 머무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어피킹할 때는 위주를 건들지 않도록. 정면 자세에서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. 정면에서 피킹 자세입니다. 피킹하실 때 주의사항은 줄이 바뀔 때 새끼손가락이나 약지손가락도 같이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줄을 치다가 2번줄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중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가는 줄에서 두꺼운 줄 올라갈 때는 손 새끼손가락이나 약손가락 위치도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. 손의 전체 위치가 이렇게 올라,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해주셔야 돼요. 치는 줄이 바뀔 때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연습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멜로디 연습을 하게 되면 자세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. 또 우리가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방법은 잘 알려주시지만 개인 레슨처럼 꼼꼼하게 봐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곤 하는데요. 그건 개인이 이 연습을 충분히 10분 20분 연습을 해 주신 다음에 왼손이랑 같이 하는 연습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잠깐 잠깐 하고 넘어가면 진도는 나가는데 실적으로 실력이 향상이 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대로 연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요즘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삼각대에 설치해 놓으시고 본인의 연습 자세를 녹화를 해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치시는 거랑 나랑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 한 비교해 보시고요. 아니면 저를 포함한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유튜브 강의에서 찍은 자세를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본인 연습할 때는 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본인 자세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랬 이제 비디오 녹화를 한 다음에 어제 3자 입장에서 본인의 자세를 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아,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